자, 상당히 많이 끊기죠? 어, 아직 해야 될게 많은데. 어, 지금 사용 면적이 이거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끊겨요. 아마 이것도 어,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 한 상태에 도달하면 또 이거 퍼포먼스 패치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진행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고지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좀 속도를 내서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아 물론 지금 내부적으로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났죠 324명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물류 흐름 먼저 확인해야 을 됩니다 일단 900이었던 빵이 지금 700대에서 600대까지 떨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일단 밀가루는 뭐 부족하죠 그리고 얘도 약간 좀 이상해요 얘가 예전에 수량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많이 부족하죠 자 그럼 일단 이렇게 합시다 일꾼이 좀 필요합니다 일꾼이 그래서 어, 초반에 일단 좀 빵을 좀 많이 만들게요. 아, 이거는 풍차가 문제인가? 그런 거일 수도 있죠. 자, 이따 속도 올린 다음에, 일단 세금 먼저 벌어 봅시다. 여기다가 그거를 지어 볼게요. 템을 짓고, 그 다음에, 어, 퍼포먼스를 쫙 올릴게요. 이게 만화가 줄어든지 안 줄어든지 봐야 되는데 지금 만화가 줄어들죠. 오케이. 그러면, 바로 집을 지어줄게요. 일단 우선은 이쪽에다가 만화웨이를 만들 거예요. 자, 이거 하나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쪽 라인에다가 주택을 만들어주고, 일단 네칸 띄운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길을 만듭시다. 제가 휴먼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죠. 저희가 휴먼이 어, 좀 많이 안 돼. 언제쯤 얘네들이 저희 마을로 방문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최대한 많이 지을게요 이렇게 지으면 뭐 기본적인 베이스 물품들이 많이 떨어질 텐데 그래도 초반 세금 가지고 좀 이런저런 건물을 더 빠르게 만들면 되니까 그거 감안하고 이렇게 지어 놓을게요 돈이 없죠? 기다립시다 이게 만들어지면 일꾼이 생길 거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자, 마이너스지만 곧 회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휴먼 있는 데를 먼저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이런 거 있죠? 돈 생기자마자 업그레이드 시키면 돼요. 자, 휴먼이 많이 오기를 됐어요. 휴먼이 없어서 좀 많이 아쉽죠 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저 인구수를 확보한 다음에 이제 다시 만화수치가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어딘가를 파괴한 다음에 또 토템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를 파괴할까 일단 제 생각에는 이쪽 라인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쪽 라인 아니야 이쪽 라인이 괜찮은 것 같죠 이쪽 라인 여기를 파괴합시다 아니야 이거 너무 그래 이쪽 이쪽을 정리할게요. 여기를 정리하고 그 세금 토템을 만들게요. 한 두개 정도 만들고 그다음 맥스 수치 올리고 올리고 그 다음 에 이제 만화가 부족해질 거니까 여기다 만화 웨를 만들고 하나만 더 만듭시다. 그리고 뒤에다가 생산력 올리는 토템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지어져 있니? 그런거 아닌거 같은데 아 만화가 없구나 좀 기다리면 되겠지 자 좀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시다 여기 생산력 토템 하나만 더 만들어지면 어, 얘들 생산량이 늘어날거예요자 다시 한번 노려봅시다 사람 배치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인구수 좀 늘릴게요. 자, 어 휴먼 휴먼 아깝고 휴먼 좋아요. 그냥 업그레이드 어, 시킵시다. 사실 오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지금 뭐 하, 오크를 쓸만한 데가 생각보다 없어가지고 좀 슬프긴 한데 뭐 이런 데 밖에 없죠. 근데 지금 이게 급하게 필요하진 않아가지고 좀 많이 슬프긴 해요. 또 어찌됐건 만화 수치가 또 올라가니까 여기다가 자 생산력 버프 달아가지고 자 이거를 맥스로 올린 다음에 6으로 만듭시다. 가능할 거예요. 그쵸 여기는 이제 곧 만화 수치가 올라가서 6이 될 겁니다. 하나 더지어야되는거 이거? 까짓거 <웃음> 한번 더 합시다. 나마노화웰 하나 더 만들고 여기다 지을게요. 자 일단 인구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늘려놓고 또 자원 체크를 해야 돼요. 720까지 떨어졌고 이거는 밀가루가 부족한 거죠. 그렇죠 밀가루가 부족한 거니까 얘를 업그레이드 시킬 거예요. 풀로그레이드 조금 이따 시킬게요. 그런 다음에, 어, 하나를 더 짓던가. 그렇게 합시다. 늘어났죠? 자, 토템 하나 더 지읍시다. 생산. 오잇. 그러면 이게 6이 된다. 나쁘지 않죠? 이쪽도 생산 속도가 어차피 필요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좋고 이렇게 기본 베이스가 올라가면 음, 얘들도좀 생산한데 별로 고생은 안할 것 같아요 자 900되면 바로 업이드 시킵시다 자 그런데 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저희가 원한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76 나쁘지 않죠 두개더 지읍시다 돈이 많을수록 좋긴 좋아요 그래서 두개 지고 커버가 가능한지 또 체크하고 0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마나웨이를 하나 더 지어야 됩니다 여기다 지을게요 회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 더줘야돼자이 아래쪽도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아 오크만 있으니까 너무 슬픈데 오케이, 이렇게 하고 됐어요 여기도 사람들이 배치되면 만화가 생산이 될 거고 자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풀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만약에 밀가루가 모자르다 모자르면 뭐 하나 더 지어야겠죠 돈 생기면 바로 합시다 이쪽에다 지으면 그 생산력이 좀 많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풀로 올리고 그래야지만 얘네들 효율성이 올라가겠죠 오케이 됐어요 쭉쭉 올라가죠 좋고 86 그래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자 지금 빵이 이제 600개로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밀가루가 좀더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밀가루 만들어보죠. 풍차죠? 자 풍차를 하나만 더 만들게요. 이 아이는 일단 여기다 지을게요. 자 여기다 짓고으 끊기죠? 자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러고 나서 음, 집을 어디다 짓는 게 좋을까 좀 고민해봅시다. 여기다 더지을수 있어요. 지을게요 나중에 그 8명씩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건물로 바꾸면 괜찮아질 거예요. 좀만 더 버텨봅시다. 자 여기까지만. 이제 많은 것 같아. 많은 것 같고. 음, 좋네요. 자, 여기는 생산 몇? 벌, 벌써 140이죠. 업그레이드 하나도 안 했는데. 그래요. 이렇게 쭉쭉 업그레이드 시켜 줍시다. 돈은 금방 생기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거예요.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어, 그 아이들이 문제예요. 지금 기초, 자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기초 자원들 기초 자원들을 사용하는 애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물이라던가 그 딸기라던가 이런 거 관리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일단 한번 체크해봅시다 물이 지금 1500대인가 1700대였는데 좀 내려가는 것 같죠 그리고 지금 밀가루도 내려가고 있고 아니 전분도 내려가고 있고 밀가루도 내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빵까지 내려가고 있어요 이건 좀 심각하죠 자, 물도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 일단 물은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다 1단계까지 업계를 시켜줬니? 그쵸 이렇게 되죠있죠 이쪽에다 우물을 좀 만들게요 두개 정도 만들게요 자 이렇게 놓고 다른 쪽에다가 생산에 관련된 건물들 좀더 지을 겁니다 이쪽 라인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길을 만들고 자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요? 음. 여기다가 포탈을 만들겁니다 포탈을 만들거고 한칸띄어서 아니야 포탄 여기 있잖아 그치? 저거 사용하면 될것 같고 하나 둘셋 다섯 여섯 음, 여기다 지으면 되겠네 여기다 하나 짓고 조금 있다 길 만든 다음에 자 이렇게 길을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하고 이쪽에다가 또 농작을 하나 더 지을거에요 여섯 칸 띄웁시다 얘는 아쉽게도 그 도움을 받지 못할 것 같아요 이 토템에 그래서 토템을 가운데다가 하나 혹은 두개 정도 더 지어야 될것 같아요 이건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자 그래서 여기 있죠 여기 있는 거를 어떻게 하느냐 곡물을 좀 만들 겁니다 곡물을 저쪽으로 배달을 시킬 거예요 일단 세칸짜리 비워놓고 아두칸을 비워놓을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요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웨하우스를 여기를 활용할게요 그래서 1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 전분도 저장을 시킬게요 이 아이 맞죠? 자이 아이를 저장을 시킬게요 사람이 없구나 좀올 때까지 기다리고요 많이가 없으면 이쪽에 사람들 좀 고용을 해야겠죠 근데 아마 올것 같아요 아닌가? 저의 착각일까요? 자안 와요 그러면 3대를 좀더 만듭시다 어디가 좋을까 이쪽 끝자락이죠 어차피 이쪽은 음...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자 나중에 커다란 마켓플레이스 하나 만들면 될것 같으니까 그거 감안하고 여기다 집을 지을게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돼 연결해 줄게요 됐고 집을 만듭시다 이게 아마 마지막으로 집는 집이좀 바랄게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연결할게요 됐자 휴먼들이여 빨리 와라 휴먼이 급합니다 오크는 사실 별로긴 한데 아 오크들이야 이거 어떻게 좀 안되나 더 깨드시키고 그 다음에, 잡을, 휴먼 위주로 지정을 할게요. 휴먼 낳고, 휴먼 낳고. 그래, 이런 거 원했죠, 제가. 빨간색이 그리운데. 뭐 어쩔 수 없지. 확장하다 보면 애들이 들어오긴 할 거예요. 개뿔.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휴먼 위주로 합시다. 휴먼 오케이 okay. 자 그리고 집을 좀만 더 만들게요 그냥 끝 됐어 그 다음에 이거를 지금 남는 애들이 오크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크로 좀 바꿀게요 왜냐 그 범위를 좀 늘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응, 이렇게 하려고 범위를 늘려야지 뭐 자원들을 제때 제때 운영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도 산도좀 받고 받고야 오크들 말고 너희들 말고 야 오크들이 너무 많죠? 아 오크들이 많으면 안 되는데 인간들이 많이 필요해 됐어 일단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를 오크로 바꿀게요 나중에 좀 바꿉시다 범위를 좀 늘리는게 중요해 저 오크들이 남아돌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게 맞아 됐어 자 그래서 이제 중간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먹는거 자, 물은 1300대에서 내려가긴 했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지금 전분이 많이 모자죠? 그래요. 여기서 생산되는 게 여기에 보관됐다가 이걸 온, 누가 옮길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자, 트레이드 루트를 지정합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요 여기에 곡물 있죠? 그레인. 자, 이거를 클릭한 다음에 1,000개씩 옮길게요. 그래서 이쪽에다 옮겨야 돼요. 여기 있죠? 이쪽에다가 1,000개씩 내려놓을게요. 이렇게 빠르게 옮겨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에 퍼포먼스를 좀 올려야 돼요. 아무 아시겠지만. 1단계까지 업그레이드 시키긴 하지만, 했긴 했지만, 그래도 좀더 많이 생산이 필요합니다. 베이스가 따라줘야 돼. 그래서, 자 아, 2레벨까지 만들고 생산 토템 좀 만들어줄게요. 이 아이 있죠? 여기서부터 지읍시다. 하나 짓고 여기는 못 지니? 이쪽에 지을 수 있나요? 이것도 도움이 되니까 합시다. 자 이렇게 하고 증가 수치 확인하고 늘어나죠. 그 다음에는 이 사이에다가 마나웨이를 만들고요 아니지 얘를 이쪽에다 지을게요 이쪽에다 지는 게 맞아. 요두개 정도 짓고 길을 연결한 다음에 이거 완성이 되면 이기다 생산 토탭 더 지을게요 자 빨리빨리 자리를 잡으시고 잡았죠 자 이거 게이지 올리고 또 내려가죠 이건 좀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만들어지면 음, 별 문제 없을 거야 그래서 이쪽 라인에다 토템 하나 더 만들고 배달이 와야 되는데, 왜 배달이 안 오니, 이거? 기다려볼게요. 자, 237. 금방 만들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놓고우리는 다른 일을 합시다. 언젠가 만들어지겠지. 자, 또 체크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에 곡물이 음.. 어 잠깐만 이번에는 곡물이 모자르고 밀가루가 남아 돌고 그 다음에 빵이 좀 모자르죠 그때 또 역으로 진행을 해야겠죠 자 역으로 이렇게 합시다 베이커리를 하나 만들게요 여기 있죠 자이 아이는 이쪽에 다 짓겠습니다 아니면 여기다 지어도될것 같아요. 아니다. 길이 막혀있구나. 안돼. 그러면 여기다 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쪽에다 지읍시다자 이것도 퍼포먼스 관리합시다. 자 2단계까지 올리고 이것도 완성이 되면 1단계 2단계까지 오케이 됐어. 여기 있는 거는, 음, 돌이 좀 모자르네요. 일단 그러면 방법이 있지. 자. 이 기본적으로 범위를 좀 늘리면 될것 같아요. 이거 오크로 바꿀게요. 자, 오크로 바꾼 다음에 늘렸다가 다시 이렇게 지정하고. 오케이. 여기도 다 오크로 바꿀게요. 됐어 범위를 넓히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기 있는 곡물들이 빠르게 제공이 될것 같긴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래서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좀 지켜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돈을 좀 열심히 벌어 봅시다 우리 또 자원들이 모자는게 뭐가 있죠? 응 음, 그래 이거 할 때가 왔어요 일단 예술가 클래스를 좀더 늘려볼게요 돈을 좀 늘려보자 필요 없는 아이들을 좀 진급을 시킬게요 드워프들 있죠? 얘들 사실 예술가 단계에서 좀 쓸모없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업그드 레이 시키고 이쪽엔 없니? 어, 휴먼도 하나 정도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것 같긴 한데 그쵸 또 훌로 업그레이드 시킬게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하면 퀘스트가 완료됐죠 연구가 완료됐고 그 이쪽 라인에다가 그 아이를 지으면 됩니다 그 전에 1티어 업그레이드는 시켜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도살장을 하나 만들게요. 어쳐 있죠. 이렇게 지어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짓고. 그 다음에 이제 해줘야 될게 여기 있죠. 여기서 이걸 같이 눌러줘야 되죠. 그래야지 이쪽에서 생산된 게 여기에 보관이 된다. 자, 이거 일단 제공 범위를 좀 늘릴게요. 자, 오크로 바꾸고. 다시 오크 데려오고 좋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오크를 데려올게 오크 오크 오크 없니? 어 됐어 그러면 나머지 휴먼들이 적절한 데 찾아서 일을 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좋아 그렇죠. 이렇게 되죠 이러면 됐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런 거. 야, 오크들이 남아 돌 거란 말이지. 됐죠? 음, 됐어. 자, 수치를 봅시다. 790 나쁘지 않고. 즉 균형 잡았죠? 균형 잡았고, 지금 물이 좀 부족한데, 물은 음 제가 봤을 땐빵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이런 데 있죠. 이런 데이 티어까지 업그레이드 시켜줄게요. 오케이, 야, 이런 거 오크 가야지. 오크 어디 갔니? 오크 힘쓰는 건 오크가 최고예요. 이럴 때만 오크가 필요하지. 됐어, 개 좋아요. 나이티어까지만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돈 없는 거 알고 있다. 좀 기다리자. 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생산 속도가 좀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시 회복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는 어 돈이 모일 때까지 좀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한 3천 정도 모읍시다. 해야 될게 많아요. 됐어. 어떻게든 위기를 극복한 것 같긴 한데, 음. 어허, 이거 돌이 부족하구만. 이거 아무래도 주변에 있는 돌광산을 좀 찾아야겠는데, 돌을 여기다 보관시킬까요? 일단 좀 옮겨놔야 될것 같은데, 트레이드를 합시다. 아마 이쪽에 돌이 많이 쌓였을 거예요. 2,000개나 쌓였죠. 그러면, 공사 좀 하게 좀 옮겨놓을게요. 나무도 좀 옮기던가 그렇게 할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상하다. 어, 여기도 자원들이 좀 많은데? 그러면 이렇게 하죠. 여기서 스톤 있죠? 아니야. 다 옮겨야 돼. 스톤, 마블, 우드 이렇게 해 놓고 얘는 좀 돌아다니면서 운반을 할게요. 이쪽에 있는 거 가져갑시다, 일단. 전개. 또 이쪽에서 마블 가져갈게요. 전개. 여기다가. 보관을 시킬 거야. 1000개. 저장합시다. 그러면 자. 이쪽에도 보관한 그 허용 아니 보관 허용을 해야겠죠. 마블하고 돌입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놓고, 좀 기다릴게요. 자, 그리고 얘들이 이제 고기를 먹기 시작하면서 행복해질 거예요. 행복해질 건데, 좀만 더 기다리고. 여기도, 오크가 배달하는 게 어때? 이렇게 할게요. 오크가 없구나, 이제. 오크가 없어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금강을 한번 찾아볼까요? 금강 위치는 알고 있긴 한데 좀 멀어요. 멀어서 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금강 위치는 이쪽에 있거든요. 여기 반짝이는 거, 샤이닝 아주 아주. 자, 이쪽에다가 길을 만들어 줄게요. 이거 또 마블이지. 이 하고. 여기 돌이 있긴 한데 이 돌을 캘지 말지 좀 판단합시다. 그리고 이쪽에서 출발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쭉 땡깁시다. 땡기고 여기랑 연결시키면 끝. 됐죠? 자그 다음에 한 3000정도 모질때까지 좀 기다릴게요. 저쪽에는 따로 마을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돼요 자 여기도 만들어졌죠 이렇게 됐고 별일 없을 거예요 어허 이쪽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구나 이거 어떻게 된거니 이거 나중에 이쪽에다가 또 생산 토템을 만들어줘야겠네요 야 이거 휴먼 건물인데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좀 희망이죠 그리고 딸기가 없다고? 왜? 어 딸기는 좀 지켜볼게요 자 딸기가 없는 이유를 좀 찾아봅시다 겁나 많잖아 잠깐만 음 이건 제가 봤을 때 마켓을 좀큰 걸로 만들어야겠어요 자 여기다가 그냥 마켓 큰거 하나 지읍시다 자 이렇게 하는 합니다 이거 하나 지으면 쟤들도 행복해질거예요 재료는 많으니까 이제 금방금방 만들어질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돈이 또 3천 모일 때까지 기다리고 이거 생산량을 좀더 더 올립시다 자 생산토 탭 어딨어 이 아이 더 지우면 애들이 더 빡세게 움직이겠죠 여기다 지을까? 여기다 지워도 될것 같네요 아니 여기가 낫겠다 음.. 고민이네 야, 이쪽도 좀 생산 속도를 올리고 싶긴 한데 그건 뒤에다 지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지을게요 아 이거 또 속도 올리고 7이 됐죠 7자 이런거 좋고요 자 얘가 있으면 이제 범위가 넓어지니까 애들이 그 만족한데 금방금방 해결이 될것 같긴 해요 됐죠? 오케이 우리 한 3천 모일 때까지 기다립시다 자 이코노미는 164 음, 좋네요 행복하죠? 440명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금을 캡시다 금을 캘게요 금을 캔데는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있는데 일단 툴박스도 가져와야 되고 자 여기다가 어 이게 아니죠 금광을 만들어야 되고요 금광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웨하우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애들을 위해서 마켓플레이스 하나 만들고요. 근데, 한번 봅시다. 지금 이쪽이 너무 멀기 때문에 집을 못 지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판단해서, 최대한 끝자락에다 건설을 하려고요. 한 10채 정도 만듭시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길을 좀 끌고 오고, 여기서 이렇게 끌고 오고, 됐어. 그리고 이쪽에서, 그, 토템이나 그런 것도 같이 설치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게더스 허타하고 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거 하고, 오물을 같이 찔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이쪽 라인에다 마켓플레이스 하나 만들 겁니다. 마켓플레이스 어디 갔니? 일단 여기다 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자원을 가져올게요. 자원이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자 이거를 투 골드. 자 골드를 캐기 위해서 자원들을 보내는 거고요. 어허 이것도 뭐가 문제니 이거? 됐잖니 됐어 뭐가 문제야 이거 어? 웨하우스가 없다고? 이거는 나중에 좀 볼게요 나중에 한번 봅시다 자 그런 다음에 편집해서 일단은 마블도 가져와야 되고요 야너 마블 다 옮겼니? 여기 왜 마블이 없어? <웃음> 이제 정리를 해야겠구만 자 정리를 합시다 마블이 없구나 자 우선 이쪽에 마블하고 스톤하고 막뭐 그런게 다 저장이 되어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가져올거예요 몇개씩 보낼게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다 떨구고 나무도 좀 가져올게요 나무 이쪽에 있죠 2 골드 2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나무를 가져오고 한 150개씩 옮길게요 이게 버그가 날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거는 운명이니까 감안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다 150개씩 떨군다 됐어 어? 실수했죠? 자 152개 됐어 자 그래서 이쪽 무형 루트는 이거 다 물건 옮길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끝나면 이제 제거를 시킬게요 아 이제 끊기니까 불안불안 하죠 그쵸 자 이렇게 놓고 여기서 이제 자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아마 수레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 여기 가고 있죠. 자, 나무를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애들도 뭔가를 배달했겠지. 배달 오고 있죠. 그러면 이거 만들어지고 이거 만들어지고 하면 여기에서 포탈을 뚫을 거예요. 일단 이쪽이 지금 쓸모없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다 마화웨이를좀몇개더 지을 거예요. 얘네들은 만족도를 한60 정도까지만 그, 맞, 춰 놓을 거예요. 100%는 안 되고. 만약에 저 빵이 필요하다. 그럼 빵을 여기서 생산하고 남는 거는 단적으로 보내게끔. 그렇게, 지시를 어, 내리면 될것 같아. 만화에도 짓고요. 기다리면 될 겁니다. 자 보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자원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물이 여전히 부족하죠 오케이 이건 생각보다 이쪽에서 물을 많이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에다 우물을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아니면 이쪽에 내가 알기로는 우물이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물 어디 갔니? 아, 어, 그럼 뒤쪽에 하나 지어줍시다. 여기다 지으면 어, 생산 속도가 좀 많이 나아질 거예요. 아, 플러스 요소가 많아 가지고 금방 만들어질 거예요. 그레이드 자, 벌써 196까지 올라가죠? 자, 오크. 그. 오크 그 좋고. 자, 이렇게 놓고. 끝. 아이고, 범죄가 필요하다가 아니, 범죄 처리가 필요하다고 하죠. 이거, 아무래도 서비스 건물을 좀 지어주긴 해야 돼요. 가드하우스 있죠. 메인터런스가 좀 62이나 나가기 때문에 좀 머리가 아프죠 그래도 지을까요? 지어야 되는 게저오버핑스트럭처 여기 지금 가드하우스가 어디 있죠? 이쪽 라인에 있죠? 이쪽 라인 아안 닿는구나 거리가 그러면 얘네들 포기합시다 이거 버릴게요 버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웃음> 아니야 버릴 수가 없어 에이, 버립시다.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자. 자,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 안 되죠? 내비둘게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가지고 여기 완성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아마 재료들이 전달이 되면 해결될 거예요. 야, 미리 터널을 만들까? 미리 터널을 만들까 말까? 기다립시다.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쪽은 만약에 대비해서 생산 토템을 좀더 지을게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쪽에다 지어야 되나 아니 여기는 딱히 할수 있는 게 없잖아 마블하고 그런 것 밖에 없잖아 사실 이쪽이 답이긴 해요 이렇게? 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짓고 여기도 퍼포먼스 올릴게요 자 이렇게 올리면 생산속도가 늘어나겠지 만화가 올라가긴 할 거예요 좀만 기다립시다 아니요 정 안되면 뒤쪽에다가 만화 월을 지으면 되죠 아근데 자리가 좀 애매하다 자 이거를 이렇게 짚고 길을 좀 연결할게요 일단 이런식으로 연결할게요 나중에 대비해서 일단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됐어 이거 파괴 안 되니? 안 되죠. 지금 완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좀만 기다리면 될것 같고. 잠깐만 툴이 빠졌구나. 자, 툴도 좀 가져올게요. 여기에 툴이 좀 많을 겁니다. 이쪽에, 이쪽에 툴이 많아요. 자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툴이 어디있니 툴? 여기 있죠? 여기서 0 개씩 가져올게요 이쪽으로 보내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어차피 어디 있더라. 마을이 안 보이죠. 자 지도를 보면 그 보고 이, 이동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에 그 포탈 뚫긴 해야 돼요. 그 뚫어야지만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금을 작업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여기가 제 공간이 남아도니까 금하고 원석하고 주계를 저장할 수 있게끔 하고 이쪽에다 포탈을 만들게요 자 포탈 자리가 없어 그럼 이쪽 라인에다 만들 수밖에 없겠네요 자 여기다 만들고 반대로 자 이렇게 쭉 올라가서 여기다 만들어야 돼요 잉? 어디 갔어? 나 포탈 잘못 지웠나? 그나이죠 자이 아이는 이렇게 찍고 아이고 잘못 지었죠 다시 취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였던 걸로 기억한데 이쪽이죠? 저장고가 이쪽에 있으니까 음. 여기다 지을게요 이렇게 지으면 그나마 가깝겠지 됐어요 그 다음에 길을 연결합시다. 저, 어디 갔니? 아마 이쪽일 텐데. 자, 집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면 일을 할수 있을 거예요. 호잇. 자, 이렇게 연결하면 되고. 이쪽도 업그레이드 시킬게요. 돌이 올 때까지 좀 기다리면 되고. 돌 왔고. 나무도 조금 이따 배달하면 되고. 그래 그래 잘하고 있어 자 이쪽에서 새로운 마을을 구성할 겁니다 자 도구도 배달이 됐고 차근차근 발전시킬게요 휴먼이 많으면 좋을텐데 휴먼들이 많이 없네요 그쵸? 뭐 어쩔 수 없지 자 이거 리그로 지시내리고 여기에서 오크가 제일 베스트죠 그래서 오크를 뽑을게요 자 물도 마찬가지예요 오크가 베스트니까 오크를 선택하는 게 맞고요 됐고 자 이제 포탈 타고 오기 시작했죠 자 이제 그만 줘 보그는 많이 있으니까아된것 같고 이게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쵸 자 취소할게요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었으면 정말 편했을텐데 어. 좀 아쉬워요. 나중에 필요할 때만 재개시키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지금 돈이 남아도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웨하우스 좀 능력 좀 올릴게요. 이런 아이도 있죠? 자, 이런 데도 마찬가지요. 최소 2단계까지는 올립시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어디보자, 이쪽은 뭐가 있지? 여기도 업그레이드 시킬게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오크 가야지. 오크. 됐어 오크 모자라니? 그렇네. 뭐, 어, 나중에 밀집도 올리면 되니까, 그거는 나중에 판단을 해서 좀 메꿀게요. 자, 다시 이쪽으로 갑시다. 마을이 있었는데. 여기죠. 자, 이게 완성이 됐으니까, 운반한 줄비, 준비를 할 거예요. 나 골드 스멜터 먼저 만든 다음에, 골드 스멜터는 여기다 짓 겁니다. 여기다 짓고, 그, 잠깐만, 이거 중요하니까 일단 배치시키고, 얘들도 나중에 퍼포먼스 좀 올릴 겁니다. 야 이거 두어프만 이것도 나중에 많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난 두어프만 오케이 자 이렇게 놓고 골드 스멜터 재련소 용광로 뭐 그런 애들이죠. 이 아이를 만들게요. 자 이게 있으면 라이브러리를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해야 되겠죠 제가 이쪽에다 보관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 포탈이 있죠 포탈 통해서 운반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자 스탑 자 골드마인 쪽부터 이렇게 지정을 하고, 에디트를 할 겁니다. 0 개씩 옮길게요. 그리고, 여기다 보관을 시켜야겠죠? 됐어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골드 스매터가 생겼으니까 라이브러리를 바로 만들게요 이거 필요했죠 우리 아 이거 말고 아 일단 연구를 해야 되겠구나 아 고지가 얼마 남았죠 야스매터 있잖아 너너 너 이놈 시키 아이고 잘못이었구나 실수를 했네요 다시 지읍시다 그리고 여기도 생산 토템을 좀만 더 지을게요 자 어디가 좋을까 아 이거 자리가 없잖아 이거 자, 아쉽네요. 이쪽에다 지을까? 아니야. 여기는 좀 눈치 봐, 그, 보면서 좀 지어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대장간는 두어프지. 그쵸, 대장간는 두어프죠. 자, 참고로 이거 클래스가 오프가 필요한다. 근데 노블이 필요하죠. 노블. 노블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상태로 운영을 해야 될것 같고 그러면 자 이거를 좀 퍼포먼스를 올리고 그 다음 이제 앞으로 석탄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석탄 업그레이드를 시킵시다. 풀 업그레이드 갑시다. 고고 됐스 헉! 모자라. 뭐가 모자라니? 스톤? 스톤은 배달 오겠지 뭐. 자 이렇게 놓으면 이제 뭘할수 있는지 볼게요. 라이버를 지우면 메가길드 만들 수 있죠. 어우 효율성이 좋은 만화를 생산하는 그런 건물이네요. 그쵸? 이것도 바로 만들 수 있겠네요. 아이론 워크샵 진짜 고지가 얼마 안 남았다. 자 그런데 잠깐만 밀치또 올리는 게 하나 생겼죠? 하이입니다 알티잔이 필요하고 음, 다 15개씩 만들면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잠깐 잠깐 할게요 이거 자 그러면 음, 라이브러리를 한번 지어 볼게요 노블티어 가려면 정말 힘드네요 갑시다. 자 이쪽에다 지을게요. 이렇게 지어야 되는 게 맞겠죠? 자 짓고 이렇게 연결하고 됐어. 뭐, 자원은 있으니까 금방 만들 거예요. 금방 만들 거고 기다리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밀집도를 먼저 올리느냐 아니면 뭐 만족도를 먼저 올리느냐 이건 좀 판단을 해야 될것 같아요 사실 이게 땡기긴 해요 아니 잠깐만 사실 이게 땡기긴 해요 몇 개만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일꾼이 모자라니까 그게 문제인데자 음. 이렇게 좀 종류가 애매모한 애들만 시티즈는 좀 바꿀게요. 어? 됐어. 페이지 체크합시다. 자, 아르티잔 두 곳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음, 여기, 여기로 할까요? 여기? 아르티잔으로 가버려! 아 이미 아르티전이구나 그럼 여기가 가버려 자 이렇게 하면 되고 하나만 더 주면 되죠 와 오크는 이거 좀 너무한데 자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해금이 되죠 자 일단 중요클래스 먼저 확장을 시킵시다 지금 휴먼이 많이 모자였잖아요그치 그래서 이런데 있죠. 이런데 자, 휴먼들을 많이 받아 드릴게요. 우두가 없어요. 말도 안 돼요. 우두가 없다니. 우두가 없다니. 그런 거 말도 안 되잖아. 여긴 마블이 없다니. 이건 좀 교환이 될 때까지 좀 기다립시다. 자, 에이, 여기는 과연 힘은 어, 좀 늘어났죠. 이러면 됐어.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번 연구할게. 이 아이요, 라이벌이 만들어지면 바로 할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머지 거들 좀 진행을 하면 될 거예요. 자 쭉쭉쭉 아예 두어프 너무한거 아닙니까 이런거 과연 그렇지 휴먼 이렇게 많이 필요하죠 우리 휴먼 휴먼 오케이 좋아요 아 차근차근 합시다 됐어 얘들을 좀 늘려야겠죠 클래스들이 섞이는 것들 있죠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좀 확장을 시킬게요 저 귀족, 귀족은 귀족 아니지만 예술가 등급이 좀 필요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확장을 시킬게요 오비카우스 멋지네요 그쵸? 자 이렇게 놓고 라이브러리 언제 만들어지니 우리? 자원이 모자르니? 골드가 모자르구나. 금광 여기 있을 텐데 이해가 안 되는구나. 어. 뭔가 느낌 이상한데 잠깐만요, 체크 좀 합시다. 뭔가 느낌이 상해 보내고 있잖아 뭔가 느낌이 상한데 그럼 옮긴지 한번 볼게요 안 옮기는 거 같아. 제 분명히 포탈 타긴 하는데, 안 옮기는 거 같아. 오니 스탑. 그래, 가져왔어. 자, 이제 나무는 그만 가져와. 스탑. 자, 나무는 이제 그만 가져와도 될거 같아요. 아니면 뭐 여기 있는 거 확장하면 되긴 하는데 자, 이런 애들 있죠? 오케이 자 이런건 나쁘지 않은것 같아 휴먼들 많이 있는건 자 휴먼베이스는 이렇게 확장을 시킵시다 헉! 야 이거 너무한거 아니야 이거? 야뭐 오크들 갑자기 들어와 왜 그래요 일단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빵집을 좀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는 것들은 단른 쪽으로 옮기던가 그렇게 해도 되겠죠 중간 체크 한번 합시다 제금대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또 확인이 필요해요 밀가루가 빵이 또 모자라죠 그러면 또 업그레이드 시키러 갑시다 그리고 지금 확인해야 될게 금이 음반이안 돼요 지웠다 다시 만들게요 자 골드 여기서 이몇개그 다음에 여기로 가야 되죠 하역, 100개, 끝. 된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운반을 해야 됩니다, 여기. 가져갔죠? 오케이, 이러면 됐어. 그리고, 그, 잠깐만. 나무를 이제 그만 가져와도 될것 같아, 이거. 이거 한 개씩 바꿉시다. 없죠, 이제? 너무 많이 가져왔어. 아니면 이거 삭제할게요. 얘도 삭제. 얘도 삭제. 끝. 그것도 삭제. 끝. 됐어. 이제 그만 가져와. 된것 같아. 자 아까 전에 얘기한 것좀 보완을 합시다 이쪽 라인 있죠 이거 프로게이드를 시킬게요 마블이 모자르다고 음 마블이 모자르다 마블을 좀 가져옵시다 여기에 마블이 쌓일 거예요 헉, 다 어디 간 거야 이거 일단 마블은 그냥 이쪽에다 옮겨 놓는 게 맞아요 그래서 또 작업을 좀 해야 할게요 마블이 없어졌죠 센터로 보냅시다 아 이거 이름을 잠깐만 어디 위치로 보낸지 좀 구별을 짓고 해야겠어 아, 이렇게 하고 한 50개씩 운반합시다. 그리고, 여기다 보관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할게요. 됐어요. 저장합시다. 끝. 이런 거 업그레이드 시킬 만 하지. 휴먼들이 많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휴먼이 있으니까 업그레이드 시키고 휴먼 있다. 좋아. 보커 안돼. 자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면 먹을 게 많아지기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지금 빵하고 밀가루가 많이 부족하죠. 아 어, 이해해요. 이거는 저는... 됐니? 자라이브러까지 만들어졌고. 바꿉시다 빵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건물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긴 해야 될거예요 그래서 지을 자리가 없죠 큰일 났어 일단 얘는 이렇게 지어야겠네 이렇게 짓고 길을 연결합시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쪽 뒤에다가 뭐 베이커리도 같이 짓던가 그렇게 할게요 너 풀업이니? 아니구나 하나 더 하고 너네도 풀업이니? 풀업 아니죠 나무가 없어. 나무 곧 생길 거야. 좀만 기다려봅시다. 이런데 있죠. 여기도 생산 토템을 좀 지을까? 고민이긴 한데, 일단 내비둘게요. 자, 업그레이드 갑시다. 호잇. 아이. 저 어디갔어? 나무 어디갔어? 나무 오케이 됐어 나무 어디갔어? 도 아무래도 나무 생산량을 좀더 많이 늘려야 될것 같죠 자 이쪽도 서브로 돌리던가 그렇게 합시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쪽에다가 뭐 타워를 치던가 그렇게 해서 만화도 벌면서 어, 생산속도도 올리게끔 그렇게 지시 내려야 될것 같아요 됐어 끝자 이건 좀 지켜볼게요 지켜보는게 맞아요 지금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전분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금방 회복이 될것 같긴 해요 베이커리 하나만 더 지을게요 답 이게 아니야. 아 위치가 잘못됐죠. 다시 됐어. 입구를 여기다 줘야 돼요. 자 다시. 자 이것도 완료했죠 음, 나중에 철 가지고 뭔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해금이 됐죠 해금하고 여기 있는 것도 해금 가능하죠 이것도 해금이 가능할 것 같은데 에이 한명이 더 모자르네 좋아요 자 그러면 밀랍을 한번 만들어보죠 밀랍을 만드는데 이거 재료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아니지 그 전에 그거 먼저 합시다 자, 아, 지금 옷이 남아 돌잖아요. 잡 재료를 한번 볼게요. 와인이 들어간다고? 와인이 들어간다고? 잠깐만, 와인이 있어? 우리한텐 와인이 없을 텐데. 그쵸, 와인 플러스가 없기 때문에 와인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이쪽에다 와인 공장을 만들어야겠네. 머리 아프죠? 일단 이거는 노으로 치고 그 다음에 여기 주변에다가 그거를 하나 만들게요 우리 해금 시킨 게 뭐가 있죠? 아이론 워크샵이죠 그래 워크샵을 여기다 찍겠습니다 이쪽에다 찍을게요 자 지금 사람들이 없다고 난리가 난데 뭐 이유는 아실 거예요. 그 귀족 계급이 없죠. 귀족 계급은 아직 준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립시다. 그래서 우리 그 만화 좀 빡세게 만들어 볼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보려고 한데 매직 이드죠자 이거 한번 지어 봅시다. 크네요. 네칸짜리 이건 여기다 지으면 안되겠다 자 이런 크기는 좀 참고합시다 아마 여기다 지으면 해결이 될것 같긴 한데 이쪽 있죠 이쪽 이쪽에다 지으면 해결될 것 같아요 여기다 지을게요 여기다 지고그 다음에 골드인 곳은 어떻게 가져오지? 포탈 타고 이동할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안 되면 새로 지어야죠, 뭐. 자, 이 행복도는 어디서 발생하는 겁니까? 그좀 봐야 돼요. 람보야드 지금 나무 없다고 문제가 생겼죠. 자, 이거 그냥 활용을 할게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활용하고 누가 만족을 못하고 있지? 지금 먹는 게 빵이 없어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한번 체크해 봅시다 딸기는 남아 돌고 빵이 없죠 빵 빵을 좀더 많이 만들어야 돼 여기 있죠? 나무가 없어. 자, 이거 휴먼을 맞춰주고요. 오케이, 됐고. 야, 이건 좀 많이 비참한데. 생산 속도를 좀만 더 늘립시다, 이쪽. 지금 만화가 많이 부족해요. 이쪽에다 지을까? 이쪽에다 지어도 될것 같고 물이 부족한 것 같아 보진 않고 저장된게 은근 많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배달할 수 있는 수단을 좀더 많이 늘려야겠죠 나무가 없어 나무가 문제네 나무가 문제야요 나무. 나무가 문제입니다, 나무. 나무. 나중에 이쪽에다가 탑을 하나 만듭시다, 매직일드. 여기다 만들어가지고 생산 토템이라든가 그런 거좀 많이 지을게요. 이쪽에다가 또 지을게요 됐어 얼마씩 버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좀 봐야겠죠 자 500명이 넘었고 일단 지도 한번 볼게요 반대쪽에 완성이 된지 좀 보겠습니다 아직 완성이 안된것 같아 아마 금이 없어서 그렇죠 금을 좀 가져올까요? 임시로? 그래도 될것 같아. 자, 이거를. 여기에 골드바가 있을 거예요. 골드인 곳 있죠? 일단 40개만 가져와요. 아무래도 이쪽에는 하나만 지어야 될것 같아. 아니면, 저 미리 한 120개 정도 가져옵시다 그냥 한 4개 정도 질까? 160개? 자 이렇게 한다음에 이쪽에다 저장을 시킬게요 됐어 보낼게요 그럼 완성이 되겠지 가져왔죠? 자 봅시다. 과연 생산량은 몇? 이렇게 많이 들어간대. 10명이나 필요해? 에, 생산량이 중요해요. 그래도. 사실 고밀도로 가면 이걸로 커버하는게 맞긴 한데 뭐야 지금 여유인력이 없어? 어, 이쪽을 다업이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 아, 그냥 풀로 업그레이드 시킬게요. 그리고 이쪽에도 농장을 만듭시다. 됐어. 설마 이거 길이 내가 잘못 지었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아알티지잔 망했네 없애겠습니다 필요가 없는 거였어 그냥 여기는 야임만 만들게요 자 이렇게 짓고 좀 아까운 걸 날리긴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자 이쪽 라인에다가 그 농장하고 그 다음에 뭐 빵을 만든 데 색차는 건물들을 좀 지을게요 일단은 크로팜파을 하나 만들고 셋넷 다섯 여섯 그리고 이렇게 쭉 이동을 합시다 되겠죠? 자 이렇게 찍겠습니다 아마 돌이 없겠지 나무가 없겠지 알고 있어 아 나무를 다 날렸어요 그냥 아싸리 이쪽에다가 나무를 캐넷 건물을 하나 지읍시다. 그게 맞는 것 같아. 이쪽은 좀 자급자족을 시킬게요. 그리고 자 골드바 있죠. 이거 이제 없앨게요. 필요 없어. 골드바는 좀 정리를 합시다. 어 이제 느리죠. 어디 갔어? 럼버야드 있죠. 자이 아이를 여기다 지을게요 그리고 이길 없앱시다 필요없어 그리고 이쪽에다 생산 토태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두개 만들어도 될것 같아 아 지금 만들면 안 되겠다 좀 기다립시다 그리고 여기는 삶이 아마 휴먼이면 좋을 것 같은데 휴먼 딱 하고 집을 좀만 더 지을까? 여기? 사람이 좀모자는것 같아요. 됐어. 자 오토리그로 눌러놓고 효율성 좀 올려줄 준비하고 저기서 나무 저장하면 여긴 기 때가 배치를 하겠죠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일단 어, 금까지 캐면서 뭐 이런저런 작업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쉽지가 않네요 그쵸 렇 자원들이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애들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빵도 많이 부족하고요 밀가루도 좀 많이 부족해요 이게 만들려면 풍차들이 여러개 필요한데 풍차들을 이렇게 만들어도 소용이 좀 없네요 에헤 이것도왜 그래 이거 아 엘프가 필요하다고? 엘프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어... 그럼 엘프 찾아야 되잖아 자애플 아, 찾아 봅시다. 이건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좀 아쉽긴 한데 어, 방법이 없네요 그쵸?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해볼게요.